네요? 왜 아, 여기있어? <웃음> 몰았다편았다침나어침나어 <몰랐네>. <웃음>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아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한 번에 다녀야되는 있죠? 네안 먹었는데 맛있다 <웃음> <웃음> 너무 과장 아닌가요? <웃음> 지금 여기 없어요. <웃음> 저희를 위해, 저희를 위한 공간입니다. 안 보여. 야, 흘라 <웃음> 먹방 초보. <웃음> 자, 먹방 초보지만, 먹어, 맛있게. <웃음> 하정우국많이야 하종국. 나 맛있으면 인정해주나봐. 얼른, 얼른. 그래. 아, 그게 찐 텐션이야. 아, 아. 음. 어, 진짜. 너무 맛있어. 형, 제가 이걸 그냥 다 먹을 수 있을까요? <웃음> 그럼 이제 대박이거든까 내가 어제 낮잠을 자기 전에 너무 예쁜 틴트를 발견한 거야 응. 로켓 와우라는 게 생각인데 키가 응. 잤어 11시 반? 대박이지 진짜? 허어. 나 그거 친구 갖다, 갖다 주는 줄 알았잖아 역시 친구야 롤 제 힘들게 찾은 카페장인데, 30분 걸었나요? 아메리카노, 아이스티, 악마이미켈러 가자, 악인드 킬러. 음, 설마. 떨어진다, 또떨어다 이게 코 아니야? 먹는 맛이 말이지, 잠망부려봐 아, 나랑 만나서 신나는 감정 표현해줘, 아, 즐거움을 표현해줘. 여기는 어, 마들역입니다. 아, 사진을 너무 언니가 못 찍더라고요. <웃음> 똥손입니다 수평을 못 맞춰요? <웃음> 아나 그것도 몰랐네 어 그것도 몰랐지? 어. 지금 알았어 어 지금 알았네 저희는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 각자 집에 여기가 딱 중간이거든요 맞죠? 네. 맞아요 안녕.